출고 listening part 세번째 커뮤니케이션 볼게요 Hi, we are planning a school festival so we want to find our students favorite types of performances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자, 안녕하세요, we are pl planning a school festival 준비 중인데 그러니까 학교 축제 예술제 준비 중인데 그래서 뭐를 알고 싶은 거죠? 예, 핵심은 find our students favorite types of performances 어떤 공연을 음,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type of 여기도 보면은 예 재미있는 유형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공연 이런 건데요 아까 뭐, what kind of 이런거나 비슷한 개념이요 에 type of가 그래서 뭘 알고 싶어 학생들을 여기 S 뒤에 여보 어퍼스트로핀 S 뒤에 있고 학생들의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공연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May I ask a few questions? 네, a f e 라는 것은 언제 쓰는 표현이야? 음. 뒤에 복수 나올 때 네, 알죠? 복수 나올 때 몇몇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 남자는 취재 중이지 그치? Sure 물론 해도 된다 What kind of performance, what kind of performance, what kind of, what kind of, 아까 했던 거 다, do you like best?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종류, 유형의 공연을 제일 좋아하나요? I like music performance best. 나는 음악 공연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묻고 답하고가 짝이지? 네, 여기도 물론 짝이 됐고. o k a Then, 그렇다면, which do you prefer? 어느게 좋아요? A와 or B? a B 중에 Which do you prefer? Rock or Hip Hop? Rock과 Hip Hop 중에 어느게 더 좋아요? I prefer... I prefer Rock to Hip Hop 음, Hip Hop 보다는 Rock을 더 좋아합니다 Who's your favorite? 그랬더니 누가? 자, 요렇게 대화하고 나서 요런 표현을 물어보는 요 부분을 좀잘봐주세요 Who's your favorite musician? 그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야? 누굽니까? My favorite musician is t j 이고요 Great! 좋,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뒤에는 그냥 뭐... 늘상 그, 하는 말들이고요여기 앞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랩법은 이제 이게 제이다 교과진도 끝나면 나중에 확인 그 문제 풀때 나오는 건데 같이 보고 갈게요 Can you help me? I want to buy a guitar. guitar 기타를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상점이죠 There are various kinds of guitars 자, various kinds of 는음 다양한 종류의 기타 말을 안 들을까 얘네가 네, various kinds of guitar 다양한 종류의 기타가 있어요 여기 여러 종류가 있어 various 는 다양한 뭐 different도 좋지만 다른 여러가지 할때 various kinds of 이말 씁니다 물론 뒤에도 여기도 guitars 가 되겠죠 자그 다음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want to play? 자, 어떤 음악을 연주하시고 싶으신데요 기타의 용도를 물어보는 거죠 I w i n l t to play pop songs 는 그 대중음 음, 가요를 연주하고 싶어요 Then you should get classical guitar 팝송을 연주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웃음> 예, Should get 이걸 사야겠네요 classical guitar를 사야겠네요 Okay, how t o y u take a classical guitar? 네 그러면 classical guitar를 겠습니다 네, 이건 대화의 순서죠 네 순서 뭐 하나 더, 더 있나? Or I'm reading Sally. 뭐 읽고 있니? I'm reading the maze runner. Maze runner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영화 제목인데 It's about boys who are put in a maze. 자, 남자 아이들, 소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후는 죽겟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가 비동사 pp니까 수동태예요. 그래서 갇힌이라는 표현은 그, 그 집어넣어진 이런 말이죠. *put* In a maze, 미로에 갇힌 아이들, 남자 아이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It's a great story, 아주 훌륭 이야기인데. I've seen the movie of it too. 어, 나는 그거 영화도 봤다. Seen the movie of it too. 나도 그거 영화도 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read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영화가 아니라 소설 읽고 있는 건데 영화로도 나온 거. 아까 그파 i f e of Pi처럼. 그러면서 I prefer the novel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라 n o v 더 좋아하네 진짜 movie보다 Why do you like it better? 항상 그렇게 하면 은꼭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러니? 이유? 왜 그게 더 좋아? 여기서 i s t the novel? 왜 소설이 더 좋아? novel has various stories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소설이 하지만 자, movie는 didn't show, 보여주지 않았어 어떤 중요한 부분 그 이야기에 일단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보여주지 않았어. 소설이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영화는 어떤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소설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7과 그 리스닝 부분들이에요. 항상 어법적인 것도 좋지만 리스닝은 내용의 흐름과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대화를 듣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공부해주세요.